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아, 영화 유튜브를 어,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힘드네요 정말 힘드네요 저작권이 다 걸려 가지고 아, 하여튼 오늘은 이제 수학적 기호 코인 어, 파이코인을 제외하고 어, 두 가지 코인이 어저께 좀몇 가지 좀 공지가 있어 가지고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오메가 네트워크 아, 오메가 네트워크는 공지가 이와 같은 공지가 있었어요. 그 3월 22일 날 오후 3시에. 어, 테스트넷이, 스테이지 1의 스테이, 테스트넷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 이제 어, 소요되는 기간이 약 2주 정도가 걸리고, 각 일자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어,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3월 22일까지 기간까지는 익스플로어나 노드 그리고 RPC 서비스 그리고 수도꼭지 그리고 덱스 여기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어, 테스트넷 단계 스테이킹과 그 다음에 개발 툴 그리고 바넷 스마트 체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브릿지 역할 브릿지를 3월 28일까지 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공지사항이 좀 사라진 게 있는데. 원래는 이 공지보다 먼저 뜬 공지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계속 삭제가 된 거죠. 예. 삭제가 된 건데, 어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이와 같은 공지였습니다. 제가 이게 공지 뜨고 캡쳐를 해 놓은 건데, 어 오메가 네트워크가 어 4월 달에 테스트넷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일정은 로드맵 상에 나와 있는 2023년 4월에 진행하는 테스트넷보다 9개월이나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래 사진도 이렇게 이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테스트 넷이 4월 1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아까 3월 28일까지 이걸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어 오메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파이 네트워크의 를 영감을 상당히 많이 어 좀받았 라고도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코인이라 그래서 상당히 빨리 이제 급성장 을 했죠 14만 6천 명 정도가 이렇게 3개월 만에 정도 팔로워 수가 이제 붙은 건데 그래서 이제 뭐바이낸스 bsc 뉴스 에서도 오메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기사화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저널 이라고 하는 매체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이 필자는 어, 주관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백서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 거라서 뭐 굳이 뭐 다룰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간에 어, 화제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정도 어, 그리고 이제 어, 오메가 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리스팅이 이제 팬케이크 수을 통해서 6월 1일 날에 정식적인 이제 리스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케와시를 통해서 12월달에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알파 네트워크를 이제 출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어찌됐건 뭐 추이는 이렇게 좀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어, 합시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알파 네트워크입니다. 알파 네트워크는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 한달 전부터 알파 네트워크의 이제 게임을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 한국에서는 채팅방이 보면 알파 네트워크 RPG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 근데 좀 봅시다 자 공식 출시를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 그런데 이번 멋진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해서 페이팔, 코인베이스, 그리고 블록체인 등을 통해서 알파 네트워크를 어그 돈을 벌수 있는 알파 네트워크 프로젝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상에서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게임은 세 가지 타입인데 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훌륭한 게임 컨텐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 주차 게임 같은 거. 유튜브 영상 보면 광고 튀어나올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자, 비트코인 히트. 그리고, 어, 스위트 캐시라고 되어 있는데 캔디 크러쉬 같은 느낌이 물씬 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게임 등을 통해가지고 무엇을 획득할 수 있냐면, 코인베이스 계정에 연동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얻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을 통해 가지고 이더리움 체인의 스테이블 코인을 얻거나 또는 페이팔 계정을 연동해서 USDT, USDT USD 달러를 직접적으로 이제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죠. 그래서 게임을 일단 어, 해봤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어, 히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 그냥 회전판이 돌아가고 이걸 꽂아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꽂아 버리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게임도 따로 해 봤는데 자요화면을 잠시 좀 멈추죠 자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래 그뭐 이제 어, 또 다른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포인트를 가지고 캐시아웃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바이트 초대 초대도 해라 초대하면 어, 초대한 사람들의 5% 수익금도 같이 또 가져갈 수 있다 세번째 그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포인트를 줄게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게임을 일단 해봤습니다 네, 똑같죠 뭐 특이할 게 없어요 자 요런거 렇게 요런 해서 포인트 얻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근데 게임이 끝나도 그 포인트가 생성이 되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은 만약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여기 이제 그 어, 어느 화면으로 가야 되나 여기 게임상에 보시면 메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계정 연동을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계정 연동을 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가면 구글로 그 게임을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뭐 친구 초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할 건데 굳이 이거는 권장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욕먹을 것 같, 같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고 나서 게임을 해야 이와 같이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출금이 되느냐 여기 보면 어 2만 포인트가 최소한 있어야지 만이 어, 출금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히트 포인트 같은 거, 그거를 백 판을 해야지만이 가능한데, 또 시스템적으로 백 판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범, 여기 번개 표시 화면이 잘렸는데, 자, 여기 번개 표시가 있는데, 한 판을 하게 되면 1번개가 까입니다. 그래서 최대 할수 있는 게 20번이에요. 연속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그래서 얘네들이 세개 게임을 출시를 한 거죠 자 요거 게임 끝나고 나서 이 번개 다 쓰면 다른 그 이제 주차 게임이나 히트 그 비트코인 히트나 이런 걸 같이 해라 그러면 너희가 쉬지도 않고 게임을 할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어 그런데 어, 요게, 광고를 한번 실패하고, 연속으로 이어가려고 하면, 광고를 또 엄청 보게끔 시스템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문제가 뭐냐면, 이 게임을 가지고, 어, 안에 이제 그, 뭐랄까요, 알파 코인을 가지고 어떤 뭐, 캐시템을 뭐, 팔거나 해서, 알파 코인의 유동성을 또, 어, 새롭게 또 창출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알파 네트워크는 알파 네트워크대로 코인을 채굴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또 다른 방식의 광고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알파 네트워크 코인을 가지고 뭘할수 있는 컨텐츠는 아니라는 거죠 광고 컨텐츠로 밖에는 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알파 네트워크 어, 상장까지 리스팅까지도 이제 할 것이다 라고는 하는데 아, 과연 모르겠습니다 남은 채굴량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알파 네트워크 일단 추이는 지켜보는데 아, 요런 게임보다는 좀 실질적인 뭔가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있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